Eat, Play, Love 오늘은 리포머에서 척추 가동성 운동과 코어 운동 함께 할 거예요 흠치의 가동성이 좋아야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해줘야 해요 양손은 풋발을 잡고 말을 타듯이 앉아주세요 엉덩이는 뒤로 밀어서 등을 쭉 펴주고 앞으로 올라올 때는 웨이브를 하듯이 머리를 들어서 올라오세요 척추의 가동성을 증진시켜 등이 굳은 사람들에게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저 되게 잘하죠? 다음은 시토막 마사지 라운드백인데요. 등을 뒤로 밀되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양발은 턴아웃해서 풋바에 올려주고 무릎은 양쪽으로 밀어내면서 스트레치, 힐다운, 힐업 하고 다시 밴드 이때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면서 코어의 힘을 느껴요 비밀인데 이거 하니까 화장실 잘가지더라고요 이제 등을 펴서 스트레이트백으로 할 거예요 저는 잘하니까 팔을 앞으로 들고 했는데 초보자분들은 양팔을 숄더바 앞쪽을 지지해서 밸런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등을 평 상태에서 복부랑 허벅지 안쪽 힘으로 동작해주세요 어메이드 할때 무릎 아프거나 골반이 불편하면 그냥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두고 하셔도 돼요 한 팔은 숄더바 잡고 몸통의 측면을 늘렸다가 돌아와요. 로테이션도 해줄 거예요. 이때 팔을 너무 구부리지 마시고요. 더 길게 쭉쭉 뻗어주세요. 손끝 시선 보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과 몸통 사이로 손끝을 보내주세요. 골반이 너무 들리지 않게 고정해주시고 그래야 흉추만 움직여서 가동성을 증진시켜줘요. 양손으로 풋바 잡고 몸통 회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 거예요. 이 동작은 여러분의 외뇌복사근과 엉덩이를 불태워 줄 거예요. 발레할 때에튜드라는 동작인데 이 자세가 사실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잘 지지를 해 주셔야 되세요. 들고 있는 다리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아야 하고요. 엉덩이 힘으로 계속 버텨 주실 거예요. 내쉴 때 상체 올라오는 게좀더 효과적이고요. 힘든 동작이지만 날씬한 뒤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볼까요? 오늘도 여블리랑 필라예요.